대체 무슨 정신으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한창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서 그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사람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그걸 만들었나봐요 그렇다 창작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렇다는 것은 고통을 계속 주면 창작이 되지 세키로 무슨 엔딩 좋아하냐고요 개인적으로 불사 끊기? 기본 엔딩 말고 끝내 늑대가 자기 목 마지막 불사 처단한다고 하고 유언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달라고 하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전 개인적으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상형 엔딩 그거죠 용의 귀향 그게 이상향이긴 한데 진정 늑대 그때가 원했던 엔딩 그거 같아요 자기 주인이 그냥 진짜 인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 하나로 자기 목숨마저 바치잖아요 난 그게 참 좋더라 수라엔딩 어떠냐고요? 전 수라엔딩 좋아하는 사람이랑 겸상 안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사람인가 진짜? 난 겸상 안해 수라엔딩 엘든링 커마대회? 왜 갑자기? 뭐 정해졌어요 이미? 나 아무 말도 했는데 뭔 커마대회야? 뭔 소리야? 나 커마대회 안할 거야 <웃음> 왜 갑자기 너희들끼리 정해요? 커마대회 열바에는 차라리 pvp 대회를 열고 말지 정신 획가당 봐아 하시고 b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긴 하지 그럴 수도 있다 2시간이요? 2시간이면은 엔딩 한번 봐요 천천히 해도 2시간이면은 엔딩 한번봐 어째 시간이 갈수록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 난 되게 그냥 엄청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다 엔딩 보는게 오늘은 dlc 안가죠? 보통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안 가요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웃음> 내가 좀청개구리라 제가 좀 내적으로 좀 반항심이 있어요 가나요? 라고 물어도 안가잖아요 아..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냥 내 기분에 따라 가는 겁니다 dlc 갈지 말지 유튜브 보고 왔어요 저 질문에 나좀 여쭤보고 싶어 무슨 영상 보고 오셨죠? 아아아아어음 <웃음> 아. 망자로 파티면은 괜찮은데 좀 위험한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사람의 눈빛 눈빛이 좀 다르게 보시는것 같아요 이게 화면 너머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너의 과거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웃음> 어 뭐야 저게 진짜였어 이럴 때딱 로또를 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살면서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운 같은 건 진짜 안 좋기 때문에. 특히 RPG 게임은 저랑 안 맞습니다. 운으로 작용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템 확률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저는 진짜 운이 없어요. 정말 태문이 없어. 뭔가 확률에 관련된 것들은 진짜 저랑 상극이에요. 난 운에 안 맡기고 제 손으로 해결을 합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게좀 부끄럽긴 한데 피지컬은 받쳐주는데 운이 없어. 장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초회차요? 초회차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숨겨져 있어요 제풀영상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거든요 풀영상 같은 경우는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목록으로만 남아있지 검색 자체가 안 됩니다 재생목록 뒤지면 나와요 흑격사요흑격사로 가면은 심연추종자인데 I'm a performance artist. <웃음> 대체 무슨 정신으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한창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라서 그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사람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그걸 만들었나 봐요 그렇다 창작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렇다는 거는 고통을 계속 창작이 되지. 그런 느낌이로 제가 이들었기 때문에 저는 프롬 은이트 게임은 이 게임은 다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고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솔직히 프이팬이면은이스임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차벨 1탄에 잡기? 아, 이거 고도의, 고도의 미션이네. 이거 무명왕 가라는 건데, 나보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머리 좀 썼는데, 원래 보통 무명왕은 안 가요.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잘안 가는데, 내가 존나 카리스마 있어. 느리군. 음, 딜 진짜 안 바뀐다. 시면의 추종자 모스로보 잡기. 왜 나한테 이런 미션을 주는 거야? <웃음> 왜? <웃음> 빨리 이걸 끝내야 돼. 이제 다른 사람이 특히 방특 방송하시는 분이 내 방송 보면 안 되지. <웃음> 빨리 끝내야겠어. <웃음> <웃음> 어, 됐어. 어, 어 야, 차를 벗는, <웃음> 벗는 게 나아. 차를 벗는 게 나아.